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정 보통 우리가 음정이라는 단어를 언제 쓸까요? 너는 노래를 했는데 음정과 박자가 맞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음정을 많이 얘기해요 그때 쓰이는 음정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어떤 음그 음을 딱 소를 쳤는데 내가 아내지장고아 이렇게 음을 잘못 냈어요 그래서 음정이 맞지 않다라는 그때의 음정은 사실은 음정이라는 단어보다 음고, 피치라고 하죠 영어로 음고, 음에 대한 고, 이 높을 고이 제대로 된 높이가 맞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보통 음정이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음정이라는 말의 원래의 미는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거리, 떨어진 거리 요 이런 거리 요건 아주 가깝지만 요건 멀죠 네, 영어로는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떨어진 간격을 얘기해요 우리가 거리를 재잴 때는 미터법을 써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미터로 재요 그런데 음정을 재는 단위는 도입니다 도 그래서 몇 도, 몇 도, 몇 도, 몇도 음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리가 없으면 0cm, 0mm, 뭐 0인데 이거는 0도 값이 있어요 1입니다 1도예요. 도는 1도 도와 도는 1도입니다. 지금 이 건반 혹시 피아노가 이 어쿠스틱이신 분들은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하나 친것 같지만 사실은 세개친 거예요. 왜냐하면 현이 세 개거든요. 그래서 이세 개의 음 근데 이제 음정은 두 개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두 개의 음이 같은 음일 때는 1도 음정입니다. 2도고요.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그럼 얘는 뭘까요? 9도예요. 10도, 11도, 12도, 13도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 음정을 재는 단위가 도인데 하나가 또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크게 완전음정과 장음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장음정은 장음정 하나만 있지 않고 단음정도 같이 같이, 함께, 함께. 어, 그니까 왜 우리가 장조 혹은 단조 이렇게 대비돼서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메이저 마이너. 장과 단이 함께 있다라는 얘기에요. 1도와 8도. 요거 두 개는 완전 음정입니다. 음향학적으로 완전하게 어울리는 그런 음정이에요. 그리고 5도 위에 5도와 5도 밑에 4도 음정. 이 파가 열로 가면 4도 음정이에요. 여기는 지금 5도 음정이지만 근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5도 위와 5도 아래. 그러니까 1, 4, 5, 8, 1도, 그러니까 1도와 4도와 5도와 8도는 완전 음정입니다. 음향학적으로 완전하게 어울리는 음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도, 3도, 6도, 7도는 장음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장음정은 단음정이랑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이 있으면 단이 있어요 장이 있으면 단이 있어요 근데 완전은요 그냥 완전 그 자체만 있어요 완전음정은 장단이 될수 없고 장단음정은 완전음정이 될수 없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 5도라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장 5도 혹은 단 5도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 음정과 장 혹은 단 음정은 서로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음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도를 출발로 기점으로 해서 2도는 장 2도 3도는 장 3도, 4도는 완전 4도, 5도는 완전 5도, 6도는 장 6도, 7도는 장 7도, 8도는 완전 8도입니다. 이렇게 완전 음정과 장단 음정이 나눠져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정이 줄고 늘고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단은 건반, 모든 건반들은 다 반음 간격,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음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에요 일단 어, 3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3도는 기본적으로 장삼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삼도인데 반음이 줄어들게 되면 간격이 줄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격이 줄은 거예요 미의 입장에서는 악보에 기입할 때 플랫을 붙여서 반음을 내리는 거죠 근데 도를 보면은 도에는 샵이 붙어야 줄어요.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샵이 붙으면은 반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플랫은 내려가는 거기 반음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반음이 줄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음이 줄었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고 내려가고가 이 판단이 되셔야 되는, 되는 거예요. 요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멀어 있으면 또 멀리 있으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에 샵 붙으면 늘어난 거고요 여기에 플랫 붙으면 줄어드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음에 샵이 붙으면 줄어드는 거고 밑에 있는 음에 플랫이 붙으면 늘어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음악이 수학과 관련이 깊다 라는 얘기는 요것과 비슷한 거 같은데 수학까지는 아니고 산수 정도? 예. 요즘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산수라는 말을 잘 모르실 텐데 음, 그렇습니다 3도에서 반음이 줄어들게 되면 장삼도였던 것이 단삼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장삼도에서 반음이 늘어나서 이런 일은 잘 없긴 하지만 네 반음이 늘어나게 되면 증가됐다 증삼도가 돼요 그래서 완전과 장단이 있는데 장이 단보다 조금 더 길어요 이 거리가 장에서 더 늘어나게 되면 증이 돼요 그리고 완전에서도 늘어나면 증이 됩니다. 완전 사도는 반음이 늘어나게 되면 증 사도가 돼요. 네. 어 그리고 장삼도에서 반음이 줄어들면 단삼도가 되고요. 단삼도에서 반음이 더 줄어들게 되면은 감소했다해서 감삼도가 됩니다. 보통 이제 증과 감은 설명할 때 완전에서 많이 설명을 해요. 4도에서 증 4도 올라간 거그 다음에 완전 5도에서 반음이 줄어든 것은 감 5도 감 5도와 증 4도는 듣기에는 똑같아요 악보에 표기하는 게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나요? 완전 음정과 장단 음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장음정과 아 장음정과 완전 음정이 반음이 늘어났을 때는 증 음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 음정과 완전 음정이 반음이 줄었을 때는 감 음정이 됩니다. 악보에 표기했을 때, 이제 뭐, 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건 음정을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증 음정에서 더 증, 그러니까 F에서 예를 들어서 더블샵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두번 늘어나죠. 그거는 증 음정에서 겹 겹해서 겹증사도 이런 게 이론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에서 근데 왜 증가되는 걸 오른쪽으로 감소되는 걸 왼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감 5도에서 반음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 솔에 더블플랫이 붙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겹감 5도가 돼요 이론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 어렵게만 느껴졌던 뭐 완전 오도 무슨 뭐뭐 뭐, 이게 뭔가 이렇게 되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죠. 예. 완전 8도예요. 반음이 늘었어요 어, 이런 음정 있나요? 예, 증8도입니다. 반음 줄었어요? 간8도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잘안 나오지 싶어요. 예. 그래서 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제 36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혹은 뭐 4도에서 5도? 많이 나오네요. 네. 요것들을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근데 피아노에서 문제 내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장삼도가 될수 있지만 완전 4도에서 줄은 감 4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정 문제는 반드시 악보로 나옵니다. 악보로 나왔을 때 보통 피아노 건반을 떠올리시면서 풀면은 편해요. 근데 우리가 또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음계를 안다라는 것은 반음이 존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음정의 길이가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이렇게 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편해요. 근데 반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1도와 2도와 3도는 반음의 개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4도가 되면 반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반음의 개수가 하나 있어야지 완전 사도예요 5도도 반음 하나 6도도 반음 하나 7도도 반음 하나 8도는 반음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계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도가 시작되는 음으로 있으면 이게 계산이 되는데, 소리 예를 들어 시작, 아, 라가 시작되는 음이에요. 그러면은, 3도 봤을 때, 어, 아까 기본적으로 3도는 반음이 없어야 되는데, A로 시작했을 때는 3도인데 반음이 있다. 그럼 반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만의 해석하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꿀팁 같은 걸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장삼도가 반음이 하나 없어야 됐는데 이 A로 시작하는 거 반음이 하나 있다 즉 반음이 줄었다 그래서 장삼도에서 단삼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좀더 어려운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자, 미로 시작해요 미로 시작하는 오도가 있어요 육도라고 하죠 육도가 있어요 미로 시작하는 육도 6도. 기본적으로 육도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 해요 근데 미로 시작하는 육도는 반음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음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반음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반음이 줄었다 그래서 장육도가 아닌 단육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 저는 이게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서 <웃음> 네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래요 정리할게요. 음정은 아, 말씀을 처음에 안 드린 게 있는데 8도 음정까지는 홋 음정이라고 하고 8도, 9도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겹 음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홋 음정으로만 다뤘고요. 완전 음정과 장 음정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는 교류할 수 없어요. 완전 음정은 1도, 8도, 5도, 4도 이 4도 네 개가 있고요. 나머지 2, 3, 6, 7, 2, 3, 6, 7 음정은 장 음정입니다. 어, 그리고 음계상 기본적으로는 장 음정인데 이제 반음이 줄면은 장 음정은 단 음정이 되죠. 그리고 완전 음정과 장 음정이 반음이 늘어나게 되면 증가되어 증 음정이 되고 완전 음정과 단 음정이 반음이 줄어들어서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은 감음정이 됩니다. 증과 감은 서로 더 늘어나고 더 줄어들고에 따라서 겹증과 겹감이 될수 있어요. 이것이 전부인데 악보에 표기를 하면서 하면 은좀더 정확하게 어 눈에 보이는 그런 정보가 될수 있었을 텐데 말로만 하니까 다소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건반을 이용해서 건반을 그리던가 떠올리기만 해서 좀더 편안하고 확실하게 음정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영상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